따분해, 따분하다고! 더안 움직이면 삼켜버린다. 지루한 건딱 질색이야. 그렇지? 자꾸 깔짝깔짝 건드리면 물어뜯어버린다. 지루한 건딱 질색이야. 그렇지? 흠, <웃음> 여기 나쁘지 않은데 부스은맛이 있겠어 이런 평화로운 곳에 날 끌어들이다니 괜찮겠어 여긴, 인간, 네 냄새가 가득하네 물어뜯고 싶어져